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자, 손님이 왔는데 네. 도령님을 좀 당황하게 <웃음> 하 손님이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손님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지 <웃음> 도령님께서 당황을 하셨는지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혼자 가끔 이제 약간 망상처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데 극적인 그런 상황? 그런 걸 가끔 생각하거나 드라마나 뭐 이런 매체에서 보는데 이번에 오셨던 사연이 좀 제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와서 소위 말해서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서 <웃음> 약간, 어... <웃음> 이런, 이런 건데, 내용은 그래요. 어느 날인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제 내년 되면 50이 되는 이제 여잔데 점사를 보고 싶대요. 근데 왜 전화, 점사 보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 정말 급하신 분들은 뭐 점사비나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그냥 술술술 막 얘기를 하려 그래. 그래서 제가 와우저 wow, wow. <웃음> 죄송한데 잠깐 진정을 하시고 숨을 고르시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고 이제 예약을 했어요 원래 들으면은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본인이 약간 낯 뜨거운 게 있었나봐 아 그냥 자기가 좀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전화로 하겠다 아 예, 알겠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즉슨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이 이제 딸 아들 하나씩 있어 두 명이 있고 정말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뭐 주변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아 정말 화목하게 지낸다는 맞벌이 하는 집인데 본인이 남편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마음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주변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뭔가 허하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알게 모르게 외롭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갱년기여서 그런지 뭐 그런 생각을 했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계속 그러던 찰나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이제 이벤트 쪽 일을 한대요 이벤트 요새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지만 회사가 규모가 컸나봐 그래서 직장에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직장 후배로 들어온 남자가 한명 있어. 남자가 서른 살? 어, 올해 서른 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냥 이제 직장 후배고 자기 이제 직속 부서 후배니까 이런 저런 걸 많이 알려주고 아무래도 자기 부사수라고 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표현으로 그니까 러그 부사수니까 살들이 챙겼대. 그 남자랑 나이 차이가 스무 살 정도? 나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여자분이 형제가 있었나봐. 형제가 한네 다섯 명 있는데 막내 동생이랑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나. 그러니까 되게 동생 같고 귀엽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같게 있고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회식 있고 야근 있고 하면 많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이 친구가 직장 후배, 그냥 귀여운 동생이 아니라 남자로 보인대. 그래서 그게 뭔 소리지? 그러겠는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가 살짝 그런 생각을 들었지만 그냥 나는 이제 듣는 입장인가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알아 근데 그분 말하는 게더 웃겨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진전하거나 그런 게 맞지 않는 건 자기도 안돼 근데 자꾸 이 사람한테 눈이 간대 최근 들어서 이제 배우자하고도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니까 점점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자기도 결론을 냈어 그리고 우리 실령님도어 그거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안돼안돼 안돼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 알겠다고 그런데 그러고도 내심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아 근데 이 사람이 이 후배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되게 궁금하대. 그래서 에? 그게 뭔 소리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대.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 되게 좋겠대. 그러면서 나한테 또 물어보는 게이 남자가 나를 이성으로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직장 선배로서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대 그래서 내가 하, 이미 답은 얘기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줄지 하다가 할머니가 그 친구는 정말 인기도 많고 이쁘고 싹싹하다 그런데 본인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물론 그런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보살님이 결과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참 심란할 거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기도를 뭐산낭사가 아니고 다른 절이나 이런 데좀 다녔는데 코로나 터지고 뭐 경기 힘들고 그러니까 못 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 기도 많이 다니시고 초안 밝히시면 꾸준히 밝히시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계속 그분은 아, 그 있죠. 자기 말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랑 나랑 어디까지 진도가 가는 게 좋은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고 있었지. 아, 예, 그래요, 그래요. 근데 한 시간 넘어가고, 한 시간 반 넘어가니까, 할머니가 그만, 그만. 자, 보살님, 더 얘기해봐야 지금 더 이야기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본인도 이미 답 얻지 않았냐, 기도하시고, 정 답답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시라. 이렇게 하고서 끝맺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 중에 정말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살갑게 지내던 동생 뭐 남동생 여동생 선후배가 뭐 남자일 수도 여,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생각외로 많더라고 저는 솔직히 남자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줄 알았어 <웃음> 왜 남자는 사실 그런 거 있거든 내가 그 사람을 그 엮이지 않아도 누군가 다 좋아하면 그냥 왠지 뿌듯해 뭔가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남자분이니까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웬걸 여자도 마찬가지네. <웃음> 아 이게 사람이란 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정말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자기가 답을 알지만 기도를 꾸준히 안 하면 그거를 이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꼈고 나도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오늘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생활하면서 선후배 관계에서 묘하게 그 후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남자 여자로 느껴지는 그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직장생활도 힘들고 시기도 힘든데 어, 곤란한 경우가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럼에도 정말 힘든 상황 열심히 이겨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두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